4시라서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뭐해서 김영해수욕장에 왔습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일단 계속 걸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라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빨리 주변에 가서 마땅한데 있으면 밥부터먹어야될것 같아요 또 더기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만의 도로로걸어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서 다행입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기는 한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기 바로 근처에 그 수제 버거 맛집이 있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좀진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 너무 예쁜 길이에요. 풍력 발전기도 보이고 <웃음> 여기가 그 버거지인가? <웃음> 엄마가 다 먹고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어, 밥 먹고 나왔더니 생각보다 많이 쌀쌀한데요. 엄마 깜짝이야. 엄마 깜짝이야. 하, 뭐야? 꿩이야 뭐야? 하, 깜짝이야. 어... 기분 기본으로 하나 주세요꼬마이 할까요? 안 늦게요 안 늦게 요 젓가락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만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게스트하우스는 음, 2년 전에 한번 왔던 곳인데 어, 지점만 다른 곳이에요. 1인만 있는 지점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도미토리에 묵히는 좀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고 1인 묵을 수 있는 뒤에 약간 문인처럼 되어 있어서 문자로 그문 비밀번호 알려주더라고요. 에 도착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아요. 따, 바닥도 따뜻하고 음, 좀 좁은 게 조금 걸리긴 한데 어차피 내일 그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잠만 편하게 자면 크게 어,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숙소 오기 전에 동물 시장에 들렀거든요. 어, 들러서 간단하게 먹을 것들도 사왔고. 뭐 이제 짐 정리도 좀 해놓고 그 사온 것들을 먹을까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신발 놔두는 자리도 없고요 밑에 그 1층 그 카운터에서 신발을 갈아신고 와야 되고 바로 문이 있고요 <웃음> 들어오면 또 세면대도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저번 숙소랑 같은 그 서랍장이 있네요 있고 오늘 가져온 제 배낭, 다음에 여기 2층 철제 침대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누운 자리에 TV가 있다는 점 <웃음> 어, 괜찮은데요. 게스트하우스가 한라산 가시는 분들이 많이 묵으시는 숙소거든요. 장비 대여라든지 그다음에 뭐 김밥 그다음에 그 한라산 그 성판악이랑 관음사 코스까지 픽업 왕복으로 픽업도 다 해주고요. 저도 지금 두 번째로 이용하는 숙소입니다. 제가 보온병을 들고 왔는데 뚜껑을 안 들고 왔네요. 아 어이가 없다 진짜. 보호병 대여비 아껴려고 이거 들고 왔는데 내일 또 대여해야 될것 같네요 제가 내일 한라산 오를 때 필요한 장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 배낭은 마운틴 로버 타르시어 4 0리짜리고요 오늘 이 안에다가 짐다 넣었거든요 진짜 뺄거다 빼고 최소한의 장비로만 들고 왔더니 무게가 한 8.5kg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걸로 그냥 들고 가고, 어 여기 스틱은 블랙 다이아몬드 트레킹 폴 스틱이고, 이거 써머레스트 그 발포 방석, 여기 스노우라인아 이젠 스노우라인 스패츠. 이거 스패츠는 그눈 소식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들고 갔고 그다음에 요거 사계절용 소프트쉘 바람막이 장갑 에너지 바 에너지 드링크 그 다음에 이거 눈 때문에 이제 눈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 핫팩 하나 요거 스타킹은 혹시나 해가지고 어 내일 바지 안에 입으려고 아까 오는 길에 샀고요 요거 경량 패딩 그 다음 비니 호리스 티 이거는 이제 뭐 정상이나 바람불 때 혹시나, 요것도 혹시나 요거 <웃음> 우모보겸있는랩아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요렇게 까지 내일 산행이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어, 내일 제가 하산하고 어, 바로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그 1박을 더할 예정이고요 어, 오늘처럼 숙소에 또 묻는 게 아니고, 이제, 백패킹 무조건 백패킹 해야죠, 제주도 왔으면. 백패킹 아, 하려고 그 장비를 가져왔는데, 정말 진짜 최소한의 장비만 들고 왔고요. 진짜 잠만 자는 장비만 들고 왔거든요. 일단 어떤 거 들고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디팩에다가잘안 보이는데, 여기 테라노바 솔로포트2거든요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요즘 자주 들고 다니는 텐트고 이제 사계절다쓸수 있는 텐트라서 요거 들고 왔고 이거 붓프린트 그다음에 요거 헤드 랜턴 그다음에 워크레모아 랜턴 그다음에 물티슈 들고 왔고 그다음에 거 부티 네, 부풀 때 안에 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 그리고 오모바지 아웃트릭 오모바지 그 다음에 요거 테이블 이게 이름뭐 없더라? 테이드 월드? 앞에 아,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 이거 <웃음> 완전 초경량 테이블 하나 진짜 뭐 스토브랑 뭐 그릇 뭐 숟가락 뭐 포크 그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고 거들어 <웃음> 진짜 해 먹을 것 들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침낭. 여기 큐뮬러스 테네카 850이고 제가 요번에 진짜 큰맘 먹고 직구로 구매한 침낭입니다. 제가 요거 주문하고 한 이틀 뒤쯤인가? 이게 갑자기 금액이 거의 10만 원이나 올라왔더라고요. 진짜 운이 좋게 구매한 짐낭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등산할 때그 입는다던 진짜 요게 다예요 <웃음>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산행 장비 소개할 때 빠진 게 있는데 요거 테이핑도 들고 왔거든요 제 장거리 산행이니까 제 무릎 보호를 위해서 하려고 요거 길이별로 다 잘라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요거 베이핑 거 백백킹에 필요한 장비들은 요 게스트하우스에 물품 보관함에 따로 맡겨놨다가 산에 끝나고 다시 복귀해서 어, 다시 되찾아가는 걸로 이제 할 거고 하, 일단 내일 산행 갔다 오고 나면 몸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하, 바로 시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바로 박지로 옮기기에는 좀 이제 많이 좀 땀도 흘렸을 거고 찝찝해서 사우나를 갔다 와서 이동할까 또 생각 중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솔직히 정확히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따 자기 전에 한번더 검색을 좀 해보고 어 여기 숙소랑 최대한 가까운 이제 적당한 박지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어, 요거 비닐은 아까 공항에서 수화물 붙일 때 이거 따로 구매는 비닐인데 아 어,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를 해도 됐었는데 괜히 큰 걸로 해가지고 요 <웃음> 너무 커요 이거 거의 <웃음> 저도 들어갈 정도로 <웃음> 너무 큰 비닐을 구매해서 어차피 근데 데, 그, 다시 또 되돌아갈 때또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백패킹 장비들을 다 넣고 막끼려고 하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음식들을 이제 먹고 좀 쉬어볼까 합니다. 맥주도 샀어요. <웃음> 딱 1인석, 약간 귀여워가지고 하나 샀는데, 청귤레이드 맛있을 것 같아서 샀고 요거는 이제 제주 맥주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버터 문어인데 아까 들고 올때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다 새서 <웃음>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웃음> 버터에 구워가지고 나온 건데 먹어볼게요 음, 맥주각이다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요. 두 번째 영상은 한라산을 지겹도록 담아오겠습니다.